모래 사장에 커다란 공처럼 보이는 금속 물체가 놓여 있습니다. 일본 시즈오카현의한 해변에서 지름이 1 5 m 정도 되는 쇠로 된공 모양의 물체가 발견되는데요. 해변을 산책하던 주민이 처음 발견했는데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폭발물 처리반을 충동시켜 조사를 진행했지만 폭발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엑스레이 촬영 결과 내부는 텅 비어 있었고요. 어떤 용도의 물건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